대구에서 그나마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달성군 쪽의 아파트 갭 가격과 실제 거래되는 매매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달성군의 현풍 쪽에 있는 대단지입니다. 중리 쪽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보게 되면 기존 금액보다 6,700만 원이 올랐네요. 30평에 2억 8천원. 그 다음에 33평에 3억 4천만원. 1억 1 0만원에 올랐습니다. 14평에 5천9백만원. 2천9백만원까지. 이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회복 좀 많이 올랐는데 실제 현풍 쪽으로 달성군 쪽에 지금 쿠팡 물류단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고, 실제 에서금을 통해서도 보면, 달성군 쪽으로 인구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고, 아파트 가격도 상대적으로 대구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우리가 통상 아파트의 기준은 예전부터 한 3억에서 4억대, 그 정도면 제일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사분들이 충분히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 정도가 되죠. 그리고 현재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분양가 가격이 정확하게는 얼마 차이가 나는지 안 나오는데 경쟁률은 2.5 대 1이고 37평입니다. 형 3억 7,100만원이네요. 거의 평당 1 0만원 정도의 금액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요 주변에 봤을 때 지금 33평에 2억 5천이 올랐습니다. 4억 3천이고요. 그 다음에 28평에 2억 6천, 5천만 원에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현풍도 많이 올랐던 편이죠. 예전에 우리가 국가산업단지 얘기했을 때 제가 10년 전에 얘기 거래는 금액을 비교하면 상상도 안될 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시내 같은 경우는 워낙 어, 전체 매매 금액이 높다 보니까 피부로 바로 와닿는데 문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는 워낙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던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올랐네요. 자, 구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지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은 33평에 2억 8천, 9,900만 원 올랐습니다. 25평에 1억 7천, 5,700만 원 올랐고요. 그 다음에 33평에 1억 8천, 7,200만 원 올랐습니다. 같은 경우는 굳이 재개발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구 유입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 차트를 봐도 쪽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거래되는 금액대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 주변 마찬가지 거래되는 금액대는 평당 한 500만원에서 많게는 2020년도에 1148만원 거래가 되는데 토지입니다. 대부분. 녹색기본로 보이는 게 대부분 토지인데 토지도 지금 평당 500만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상에. 대부분 공용주택 단지라든지 아니면 일반공업지역 아니면 관리지역 자연녹지.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구역 정리를 다 하고, 혁신도시 확정을, 저, 구역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토지죠. 토지도 마찬가지 다대지로돼 있는데, 경기자구역 테크노폴리스, 지금 여기 그 지역에 보상이 나갔습니다. 보상이 나가고, 요번에 뒤늦게도 나갔는데, 평당 가격은 평, 한 400만 원에서 거래가 됐네. 2021년도, 2020년도 할과 없이 21년도가 금액이 조금 더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 19년도, 20년도에는 다 토지 개념이기 때문에 300만원대에서 거래가 됐는데 지금 2021년도는 420만원 그 다음에 2021년도 430만원 정도 여기 같은 경우는 3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실제 보상이 나갔고요 실제 주변에 거래 금액이 어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현풍을 들어갔을 때는 아직도 빈 상가들이 많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하는지는 몰라도 임정보들이 해법 좀 눈에 보였고요 실제 거래되는 금액을 보면 2020년도에 거래가 활발하게 좀 많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매스컴을 통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아니면 뭐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등등 얘기들이 나오는데 생각외로 엄청나게 거래가 된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크기의 동네 규모에 비해서는 거래가 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변에 아직 자연녹지나 생산녹지기 이 때문에 평당 가격이 그렇게 그래 높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평당 금액대가 평균 어 20년도에 대지 면적으로 해서 평당 340만원 평당 120만 원. 물론 단독 개념의 워낙 오래된 집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400만 원. 현문 같은 경우 현풍 시장 위주로 거의 한 400m 정도 도로 2차선이 시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주로 금액대가 그래도 그때 시절에는 높았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쪽 부근으로 해서 주택들이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이나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짓고 있는 동네가 현풍이죠. 뭐 세천하고도 갖다 대면 거 세천보다는 월등하에 더 빨리 성장했는 도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상업용 건물에는 뭐 평당 금액은 760만원. 여기 같은 경우는 벌겋게 보이는 게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이지만 은 그래도 가격대는 400만원. 상업지역 자체가 금폐율 용적률이 틀리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 보통 대도로변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모텔이라든지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땅도 현재는 400만원대 그리고 이 주변 일대가 지금 보면 은청촘하게 농지로 되어 있고 작은 집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논밭도 많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이 120만원 토지가 여기 같은 경우 조금 비싸네요. 380만원. 여기 같은 경우는 토지가 거의 못쓰는 토지니까 11만원 정도 받았고 거래된 것으로 보게 되면 그나마 여기 상가 건물 2020년도에 740만원이 그나마 가장 비싸게 팔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투자 가치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9년도에 어, 매매금액은 9 5 0만 880만원 1000만원대까지 형성이 되있습니다 단독주택용지에 딱지를 팔았는 것 같기도 한데 연도로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아닌 것 같고 실제 보면 상가지 쉽습니다. 아 신축 상가입니다. 상권은 뭐 나름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저도 여기 들어가 봤지만은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뭐 굳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동네가 규모에 비해서는 좀 휑하죠 그래도 뭐 향후에는 이제 밀리다 밀리다 안되면은 현금까지도 밀리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대구시에서 그나마 가격대가 많이 저렴한 곳이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쿠팡의 물류단지가 2,000명에서 지금 4,000명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이 소규모 도시에 그 정도 인구만 늘어도, 나름대로 상권은 형성이 잘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 보시는 게 평당 금액입니다. 평당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 어무뭐 이, 유튜브를 보다가, 어, 여기 우리 동네인데, 우리 집인데, 가닥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유심히 보시면, 어 금액 자체가 농지입니다. 농지의 생산녹지 같은데 평당 33만원, 53만원. 농지도 길이 중요합니다. 맹지는 안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은 주택이든 상가건물이든 농지든 임야든 도로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건물을 짓든 안짓든 간에 향후 문제고요. 항상 길을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상권도 이제 향후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이쪽으로는 거래되는 금액들이 크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19년도, 20년도 178만원, 240만원. 물론 단독주택이지만 오래된 단독주택이겠죠. 이걸 없애게 되면 은 구역정리를 다 하고 나서 원래 있었던 주택들을 매매한 금액도 적은 금액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월등하게 저렴했었어요. 새로 짓는 주택들도 있지만 은 대부분 농가주택에 오래된 집들이기 때문에 가격은 평균 가격이 한 300에서 400만원 정도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금액이 보이죠. 그나마 대도로변을 기준으로 해서 19년도에는 1,400만원까지 이쪽으로는 아마 그래도 신축으로 지었는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신축의 건물들과 대지들이 그 금액이라면 사실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유동인구만 유입이 많이 돼서 정말 포화상태가 될 정도의 상권이 형성된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대박일 것 같습니다. 평당금액이 거의 500, 600 뭐 단독주택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여기에 다가구 주택을 많이 지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렇죠 대부분 단독이라고 해도 다가구 주택에 상가를 1층에 넣는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딱 그렇네요 그런 가격대가 지금 매매된게 2020년도 2019년도에 매매 가격이 500만원 정도라면 물론, 대지평수에 따라 이제 총 매매 금액은 좀 틀리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총액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도 2020년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25억 6천. 토지가 135평. 평당 가격은 한 400에서 500 정도 돼도, 토지가 높다 보니까, 넓다 보니까, 금액대는 그나마 한 5억, 6억, 그리고 상권이 조금 활발하게 돼 있는 같은 경우는 9억대까지. 하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상가건물 같은데 보면은 186평에 8억다 평소 가애보 크죠. 117평에 5 28평에 1억 2천이고 다 토지입니다. 토지가격은 뭐 4억에서 2억 7억까지도 이러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상권이 형성이 가장 중심지 같고요 나머지는 아파트 대단지 속에서 이제 평당 금액을 보게 되면은 반도 유보러가 2억 3200이네요. 전세는 1억 5천 정도고 영무도 매매 금액은 뭐 2억 4900 대부분 평수는 한 33평 정도 됩니다. 전용이 뭐 25평에서 20평 정도 그리고 여기 아파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파슨 파크 같은 경우도 실제 34평에 거래 금액은 2억입니다. 참 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금액이면. 여기도 마찬가지 금액은 31평에 2억 7,900. 국가산업단지 반도유보라뭐 30평에 2억 3천 8백. 순물 3 4평이네 34평에 2억 6천 5백. 청아랑 마찬가지. 어, 평당 금액에 대비해서 뭐 시세는 다그 정도 됩니다. 2 5평에 1억 7600이 정도면은 뭐 대구 시내가 이 정도 가격이면 신축 아파트 이렇게 짓고 정말 뭐 살기 좋을 것 같은데 항상 그렇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분들과 제발 아파트가 너무 많이 지어졌으니까 아트가 미분양이 나서 가격이 하락했으면 하는 분들 근데 한 80%가 하락했으면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돈이 있는 분들은 뭐 제가 아는 분도 보면 1덟8씩 사서 대팔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을 많이 충족했는 분들은 이제 조금 좀덜 벌어도 안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뭐이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뭐돈이락하는게 많으면 게 많을수록 계속 욕심은 나는 거지만은 사실 대구 아파트는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많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보상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올랐겠죠. 그리고 그 보상가로 다시 사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마진을 챙겨서 나가는 업체는 외지업체라는거 대구의 업체는 초속업체는 한 20%뿐이 안 된답니다. 아파트 짓는 업체가. 대부분 매지에서 들어온 업체들이 그만큼 보상도 해주고 돈도 벌고 다시 빠져나가고 보상 받았는 분들은 또 비싼 아파트를 사고 그런 먹이 사슬과 같은 어뭐 지금 현실이지만 뭐 LH 마찬가지 저도 LH 공무원이었으면 뭐 그런 쪽에 사돈에 팔촌에 동원해서 어느 정도 투기 아닌 투기는 하지 않았을까. 돈에 욕심 없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그건 그렇고, 일단 걸렸으니까 잘못됐죠. 어 비단 LH 공무원뿐이었겠습니까? 왜 국회의원들은 조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치 얘기는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결국 국가까지 나오네요. 예전엔 국가가 있어야 내가 있다 했는데 요새는 내가 있어야 국가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국가가 없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 거래를 많이 했네요. 다가건물 77평에 2억 9천, 76평에 2억 9천. 아유 생각해로 엄청 싼데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2억 9천, 2억 3억대 이렇게 팔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1년 101평에 8억 다가구주택으로 또 건물을 지어서 팔리기 시작했네요. 이래나 저래나 건축하는 분들은 기회만 잘 잡으면 돈은 많이 법니다. 저도 제 주변에 크게 예, 건축하는 분들도 계신데, 방에서 지금 연락이 안 되는 분도 계시고, 또 너무 크게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자살하신 분도 계십니다. 일단 그렇고, 자, 평당 금액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쉽게. 자, 평당 금액을 보게 되면 2019년도에 470만 원. 여기는 상가 건물입니다. 8월 6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20년 21년에 뭐 550만원 뭐 210만원 810만원 220만원 짜리 같은 경우는 뭐1 2층 오래된 상가 같은데 볼까요 아이고 나쁘지 않네요 이정도 상가 건물이 평당 가격이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농공 평당 211만원입니다. 전체 금액을 한번 봤고요 지금은 평당 금액으로 바꿔서 보는데 일단은 뭐제 얘기보다는 화면을 보고 딱 눈에 들어오는게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여기 같은 경우는 평당 810만원 이지만 알고 아이고 잘 샀습니다. 21년도에 4월달에 샀는데 평당 211만원 어, 뭐 상권이 어떤 틈 간에, 뭐, 이 코너 대도로변에 그 금액이면 엄청 잘 샀죠. 여기도 토지가 259평, 건축을 새로 하기 위해서 샀을 수도 있고요. 여기 마찬가지 상가 건물 같은데 한번 볼까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가 건물이네 단층입니다. 단층. 결국은 단층이든 2층이든, 여기서 표시되는 것들은 대부분 5천 까지도 상가면 상가로 나오는데 아요 괜찮습니다 211 반은 정말 잘 사신 것 같고 여기 8 m 같은 경우도 2019년 20년 600에서 900 이면 신축 이지 않을까요 신축이네요 신축 다가 원룸 개념인데 아빠 같은 경우는 구축이라 해도 뭐 명도만 되면 명도가 안되더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어 외장만 좀 바꿔 놔도 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 요즘에는 뭐 대리석 보다는 디테일하게 조금 럭셔리하게 픽션 넣고 뭐 이렇게도 많이 하던데 지금 여기 나오는 평당가는 500에서 600입니다. 농공에 거래되는 가격들은 평균 400, 4 5 0 500. 상가건물 같은 경우 파리바게트 되어 있네요. 91평에 820평당 810만원 정도 아직까지도 참 여기가 살기가 좋습니다 농구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공장지역이라서 냄새만 좀안 나면 좋겠던데 그래도 가격대는 뭐 나쁘지 않고요 농공보다는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현풍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기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뭐 우사의 냄새 나는 거 말고는 크게 없었거든요 돈사가 들어가면 큰일납니다. 돈사는. 돈사 있는 데는 절대 땅이나 주택이나 사서도 근처에 가서도 안됩니다. 냄새가 여름에 바람 불면 장난이 아니죠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현품과 농공을 같이 한번 봤는데요.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3억에서 4억 정도 그리고 프리미엄이 한 1억 정도까지 붙었습니다. 실제. 그리고 유동인구가 대구에서 달성군으로 지금 많이 옮겨갔다고도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쿠팡 물류센터가 또 들어온다고 합니다. 들어와서 뭐 2,000명에서 지금 다시 4,000명까지 증가를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반야을 혁신도시도 쿠팡 물류단지 있죠. 혁신도시. 다음에는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쪽 거의 뒤쪽이 혁신도시가 조금 안 좋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쪽으로 다시 가서 올 때까지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립니다.